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어, 추석에 먹을 김치 담아요 네개 4개. 김치 네 개인데 지금 배추가 이 상태가 이 상태가 안 좋아 없어 없어가 가수 없이가 샀네 배추가 없더라두 군데나 된 게도 없어 비싼데 와 이거 속에까지 왜이래? 어떡하네이 거? 배추가 비싼데도 이게 상태가 안 좋네. 아 속은 속은 꽉 찼네. 겉에가 근데 안 좋아. 겉에가. 여름 배추라 그런가? 이게 하나에 6,000원 섞여서 한포이 소금을, 거미컵을 4개를 타가지고, 이게 너무 까까 차 갖고 안 들어가. 물이 있게 말아야지배추가더 빨리 절거져. 어느 정도 절거 잡네? 한번 뒤집어 볼까? 중간에 뒤집는 거야? 응. 속에까 위에 널리고 위에까 속으로 넣으면 되지. 이렇게 절거졌잖아요. 뭐. 배추 충 5시간 걸렸는데 이렇게 폭은 안 죽었어요. 이게 좀 이런 데가 조금 숨이 약간 절죽은 듯하네. 이런 거 담아 놓으면 신시간이 맛있긴 해. 그만 이제 절거야지 배추게 한 포기 일천 원 줬거든. 그럼 이거를 양념 해 가지고 마트에서 판다고 생각해 봐. 만 원이야. 이한 포기 만. <웃음> 알아? 3천 원짜리가 만 원. 아니 포춧가. 고춧가루도 비싸가니까, 그 정도 다 돼야 돼. 일곱이 있고. 이 만원도 넘어. 먼저, 어 배를 넣을까? 배. 맛있으라고? 배두개 넣을 거요. 명절 김치니까. 더 맛있으라고. 양파 큰거한 개. 이 무까지 다 넣으면 너무 많을 것 같으셨냐? 많겠네 응. 비싼 게 2번 돌려야 되겠다 밉살 큰 맛이 안들어가더라고 이렇게 잘라야 돼 생강 2톨 그 다음에 마늘 이거는 새우인데요 어, 이거 까가지고 알맹이만 좀 넣으라고 맛있으라고 9개 이거 9개에 얼마에 주고 샀대? 9개? 응비싼아9개 음. 7,000원 7,000원? 응 음. 이거 그 다음에 하나에 1,000원 꼬리야 내장 음. 내장을 내당, 빼야 돼. 똥을 먹으면 안 되니까. 지금 거려. 모래가 들어있어 갖고. 아 멸치액젓 이게 자 백젓이에요. 우리 집에서 만든 거, 대린 거. 우리 이거는 짜지 않아서좀 많이 부어도 괜찮아. 한컵 반. 이것도 이거는 이제 항색이죠. 항색이 좀넣으려고 맛있으게요. 우리도 담은 거예요. 항색이죠. 맛있으게요. 응 음. 맛있으게요. 맛있으? 맛있으게요? 두번데려야 이것도 갈고. 많아서. 갈게. 음. <웃음> <웃음> 양념이, 면다 데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절반 남길 줄 알았는데. 아, 깜빡이자 아, 깜빡 깜빡이 먹었어. 음. 아, 깜빡이자 먹었어. 좀 남겨야 되는데. 양념이 많을 것 같다. 물을 좀 남겨야 되겠어. 양념이 많을 것 같아. 갈기 전에 고추 좀 잘라놓고 물고추하고 마른 고추, 금고추하고 좀 섞어서 갈을 거요 이거 색깔 이상하네. 이거 응. 응, 죽었네. 이 청양고추라 되게 매워. 내가 이거 농사진 거 태양초에 안전 100%, 100 태양초 이건 내가 말렸어. 너무 곱게 갈면 안 돼. 고추는. 파 조그만 한다 이게 찹쌀풀. 찹쌀풀 너무 많이 넣으면 빨리 익으니까 한세 국자만 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음. <웃음> 왜 그래야 되겠다, 그래? 세 국자만 넣어서 음. 엄마 말 숙면해 지마 설탕 아니, 어 깨소금, 적당히 넣고, 배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설탕도, 설탕도 조금만 넣어줘야지, 이걸 이거 하나 넣을까? 이거 하나 넣 이거는 고추, 햇고추전번에산 거, 김치 한번 담아보자고요. 색깔이 얼마나 이쁜가. 이게 속이 남을 것 같아. 남으면은 얼갈이 열무하고 섞어. 이렇게 담아야지 냉겨놨다가 고추가 좀더 넣어야 되겠지. 더 넣도 어될것 응. 같아. 너무 많다 양념이. <웃음> 응. 안 넣어도 될 듯하고. 아, 넣어야 돼. 양념이 많아서. 소금만 까치가 좀더 넣어야 돼. 와, 양념 이것 까고 열포기는담겼네 너무 많이 넣어 품수야, 너무 많아. 푼수야 푼수 품수. 너무 많이 했어. 응. 이야, 너무 많다 너무 많. 아한좀 보고. 짭조름한데 배추가 좀푹안 음. 익어서 그냥 있는거 대충 먹지 있는거 없어 김치 없어 우리집에? 음. 다 끝났네 이게 김치 가맹 명절에 돼지고기를 수육으로 삶아가지고 요놈에다가 잘라서 하나더 싸먹으면 좀 천하게 맛나겠네요 양념이 많으니까 넉넉하게 발르니까 좋다 그지? 응아 음. 맛있게 생겼지? 응 음, 어, 음, 너무 됐네. 맛있게 생겼어 맛있어 보이네 숙성되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맛있겠어 고추 색깔 김치 색깔 이쁜 거 봐봐 양념 양념 많은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양념이 다 들어가 버렸네 이거는 상태가 안 좋아서 겉절이 할 거야 여름 배추라 더위 먹어서 그런가? <웃음> 배추도 더위 먹어 더위 먹겠지? 겉절이니까 깨더 넣고, 또, 여기 참기름. 금방 짠 참기름. 잡고 있어. 응. 갖다 다 담아볼 거야. 하나에다가. 내려나팔아프니까 됐어요? 음다 끝났나 이제? 음야 고추 야 김치 색깔 이쁘지 않해? 응 음, 이뻐 좋아 아, 아 이제 추석 김치요 우린는아놨어요 고추 야 김치요 이거 색깔 너무 이쁘지않아요 진짜 완전 100% 태양초 아우 너무 이뻐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숙성되면은 추석에까지 냉장고에 가만 놔뒀다 먹으면 정말로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추석에 이렇게 김치 이런 식으로 담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음 맛있겠다